안녕하세요. 큰세상이큰로입니다 네, 여러분. 방송 사고가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어 5시 뉴욕 시간으로 5시 오후 5시로 맞춰 놔요. 그러면 한국에 뭐 서머타임 때는 뭐 7시 도 되고 뭐 6시도 되고 이렇게 서머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방영 시간이 살짝 달라지긴 해도 어제 시간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 눈을 떠 보니까 어 얘가 AI가 미쳤어요. 어, 미리 풀려버렸더라고 해서 할수 없이 오늘 영상 분이 그렇게 나가버려서 음, 제가 급하게 또 맨날 나오던 영상이 안 나오면 또 여러분 허전하잖아 내가 그만 말지 그래서 급하게 타로를 갖다가 리딩을 하려니까 왜냐면 이게 또 서두르면은요 이게 또 어, 계획이 없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은 짧게 그 옛날에 우리 그 별이 빛나는 밤인가 뭔가에서 보는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있잖아요. <웃음> 그것처럼 나, 내 맘속에 물어봐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각각 하나의 질문식을 해보세요. 음, 질문 3개를 할 건데 질문을 하시고 내가 이 천사님이 그 질문에 맞는 답을 해줄 거야.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재미다. 어, 100% 신뢰하면 안 돼. <웃음> 예를 들어서 어, 재회가 될까요? 라면 천사님이 얘기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 금전 회전이 될까요? 어. 그것도 천사님이 대답해 줄 것이고 아니면 어, 제가 어, 썸을 타게 될까요? 어, 각자의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어 궁금했던 거 내가 막연했던 질문들을 갖다가 한번 천사님에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둘게요. 자첫 번째 질문 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 스스로 내 마음 속에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천사님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자 가봅시다. 10초에 어, 15초? 10초 15초의 시간을 이렇게 본인한테 질문 들어갑시다. 네. 첫 번째 질문 끝나셨나요? 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천사님께서 뭐라고 해주셨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선사님 첫번째 잡을 내주시와요! No. <웃음> 만약에 어쟤가 조만간에 될까요? 라면 어 쟤는 아직이다. 그래서 금전 문제가 곧 풀릴까요? 라고 한다면 아 그것도 아 아니 아니 아니 된다. 그러면 여, 곧 연애를 할수 있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아니 아니 된다. 아니면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하고 오늘 내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 아니 아니 된다. 왜냐면 이게 싸운 게 골이 깊었기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가족 간의 싸움. 골깊은 거 그냥 투닥타닥 뭐 그냥 일상적인 싸움 말고 그런 거 친구하고 다퉜어요. 음, 그게 풀릴까요? 그것도 아니 아니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자두 번째 질문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셨나요? <웃음> 갑자기 질문하라니까 어려워? 자, 천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천사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요거다. 음. 제대로 된 소통을 해보래요. 어, 이게,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썸 타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 저기, 뭐야, 지금 뭐, 남자친구나 아니 부부지간에 지금 막 의견 대립이 있는데 서로 말 안하고 <웃음> 네가 말할 때까지 내가 말안 하고 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오기나 이런 거 가지고는 그 무엇도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인간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어, 서로의 어, 의견을 갖다가 내 생각과 너 생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이 소통이 부재가 되면은 오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오해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질문도, 어, 여기로 가. 너, 너희들은 여기로 가. 이 화면이 너무 크죠? 화면을 갖다 좀 어, 이렇게 좀 줄여볼까 같이 다 들어가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 아, 질문 질문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천사님 잘 보고서 마음 속에 질문했어요 네 천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지 어디 한번 보아 보아 보아요. No, no need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뭔데 이렇게 좋게 나왔죠? 어, 걱정하지 말래. 그게 무엇이든.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내가 올바른 마음을 먹었다 라고 한다면 금전 문제든 직장 문제든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든 친구간의 문제든 아니면 재회든 재회가 꼭 된다, 안 된다, 그럼 된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이거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자겠겠어요 이, 만약에 재회가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또 그걸로 너무 노심초사하게 되면, 뭐가 돼요? 어, 난 펜다가 되는 거야. 어, 눈밑이 시커매져. 24시간 그렇게 하고 맨날 길거리 쾌행 해서 다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걱정을 내려놓아라. 라는 거죠. 될 사람은 어떻게든 돼요.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안될 사람은 안 되는 거 내가, 선생님 너무 쉽게 말하시는 거 아니나요? 저는요, 제 왕자님을요, 진짜 눈이 빠져라구요. 어흥,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의 말을,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한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어, 기다려 봅시다.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저는요, 쟤는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어, 그냥 새 남친을 갖다 원해요라고 한다면. 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봐요 하늘이 여러분한테서 진짜 귀한 인연을 갖다가 내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홀로 외로이 그냥 밤마다 송곳 24종 센트로 허벅지를 갖다 찍어가면서 음, 기다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웃음> 꿈보다 해몽인가요? 아 천사님의 말이잖아 내말 아니야. 그니까, 좋게, 좋게, 어, 돈, 어리.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랬다고 진짜 손 놓고 걱정 안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음, 어, 비실용적인 건 없다라는 거지. 장대 갖고 따야 되잖아요. <웃음> 아니 그렇습니까? 노력을 하고서 걱정하지 을 말라는 라 거지. 자, 그러면 한두 두 가지 더 해볼까요? 재밌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천사님 얼굴 잘 보고, 뚫어지게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질문할 시간 드릴게요. 네, 질문 다 하셨어요? 자 천사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는지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어디 보아봅시다 천사님 우리 가족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어, 좋은 대답을 주 주세요 아오 마이 갓 좋은 대답을 달라고 그랬지. 진짜 좋은 대답을 줬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래요. 어, 근데 그 길은 어, 행복의 길이라. 어, 창문을 열어라. 어, 창문을 열니까 어떻게 돼? 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 선생님 근데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로또 같은 거 사고 막 그러면 안 돼. <웃음> 로또나 이런 거 어디까지 재미? 어,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그런 거지.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크닥 높지 않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내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할 바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해놓은 다음에 그그 그 답을 기다린다면 아주 좋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내가 등굴, 방바닥에서 누워서 등굴 그으면서 TV보고 오징어 찍찍 씹으면서 되라 되라 되라 하면 될 리가 있겠어요. 뭐든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질문. 자, 천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자, 내 마음속에 질문 한 가지를 해 주세요. 네, 질문 다 끝나셨나요? 오늘의 마지막 카드예요. 자, 천사님, 우리 가족분들에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좋은 답을 주, 세, 요. 어, 떨려. 이게 뭐라고 떨리지? 아, 어디보자. 와, 앞으로 몇주 이내. 어, 이내에, 어, 몇주 이내에, 어이 지금 뭐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라고 알려주네요 여러분 오늘 그 천사님의 대답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덤 업! 손가락을 쫙한 번씩 올려주시고 오늘도 어, 출근길에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래요 저는 그러고 오늘 이제 내일 그치 이 오늘 거는 미리 나가버렸잖아 그쵸? 내일 좋은 내용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즐겁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